나는 유방하수를 교정하면 지금은 처진 게 문제인데 이렇게 교정이 된다면 누워서 누워서도 가슴이 뽕끗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뿌티 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인 유방하수 그러니까 가슴이 처진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방하수는 겉에 표면에 있는 피부 안쪽에 임신을 하면서 안쪽에 유방조직이 많이 늘어났다가 이 많이 늘어난 유방조직에 적응을 하려고 피부도 많이 오랫동안 늘어나서 있다가 안쪽은 임신이 지난 다음에 쪼그라들었는데 안에 있는 유방조직은 근데 피부는 그대로 늘어난 채로 있어서 툭 처지고 위가 비어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피부만 절개해서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모으면 작아진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피부가 딱 맞는 용기에 담기면서 예쁜 모양이 되죠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더 이상 임신을 안 하실 분들이고 40대는 넘으신 분이죠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유방하수를 교정하면 지금은 처진 게 문제인데 이렇게 교정이 된 다음에는 누워서 누워서도 가슴이 뽕긋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가슴은 없습니다 누워서도 서 있을 때처럼 뽕긋 올라오면 그거는 누가 봐도 뭔가를 넣은 거죠 보형물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보형물을 넣어도 뽕긋할 수는 없는 게 보형물 자체가 여러분들이 유방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모양 다음에는 촉감이죠 촉감이 내 몸에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촉감 그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그런 보형물이 누워서 뽕끗할까요 그러면 부드럽게 퍼지죠 실제로 정상적인 유방은 부드럽게 퍼집니다 서 있을 때는 약간 뽕끗하게 나오고 누웠을 때는 부드럽게 퍼지면서 이렇게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양이 정상인데 수술을 하시면 그렇지 않고 서있을 때도 뽕긋하고 누웠을 때도 뽕긋하고 이런 것을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실제로 그렇게 되면 되게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. 만일 나는 누워서도 이렇게 완전히 퍼지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는 건 그러지는 않고요. 정상적인 모양의 퍼짐 정도인데 더 뽕긋하고 싶으시다면 보형물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서 있을 땐더 뽕긋할 거고요 누우면 보형물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모양을 갖추면서 하게 되겠죠 일단 유방화수는 큰 주머니에 당겨서 쭉 늘어진 것을 예쁜 주머니로 만드는 게 1번이고요 누워서는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정상적인 유방 모양입니다 아, 유방하술을 하면서 유방학대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에다가 우리가 유방하술을 교정할 때는 지금 있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춰서 피부를 줄이는데 안에다 보영물까지 넣는다면 약간 덜 줄이면 되죠 모양만 잡아 놓고 주머니의 크기를 유방 보형물까지 들어갈 크기 정도에 맞춰서 약간 덜 줄이고 유방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하수와 유방 보형물은 동시에 가능합니다